안녕하세요 소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느새 오늘 하루도 다 저물었네요 어, 오늘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남천 2구역 남천더시아 프레스티지에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는 날입니다 어, 여기에 보이는 이 문구들처럼 어, 기간은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4일 오늘과 내일이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 드릴까 합니다. 어, 보면 먼저 이렇게 아파트투유에서 네이버에서 아파트투유를 먼저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첫 화면으로 뜨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시간, 시간은 어, 5시 반까지고요. 아침 아침 8시부터 해당 청약 신청일이니까, 9월 3일, 9월 4일 이틀이죠. 이렇게 어,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순서는 이제 쭉 제가 짚어 봐 드릴 거예요. 그 순서가 요 순서대로인데, 한번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어, 딱 클릭을 신청하기를 누르면, 요 선택을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남천 드시아 프레스티지 부산 사전접수 이렇게 화면이 떠구요 청량하기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클릭을 하면 그 다음 화면에 요렇게 어 이제 남천 드시아비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또평형을여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어8 4가 조금 물량이 그래도 조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5구도 제법 꽤 있습니다 그리고 92 93그 다음 뭐107 타입 이런 식으로 어, 요 평형들이 개수가 조금 있어요. 있는 것 중에 선택하시는 게 확률이 좀 높겠죠. 청약하기 다시 클릭 그렇게 하면 이제 어, 유의사항 체크 그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를 하면 밑에 이런 화면이 또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체크한 거 했다라고 뜨고 다음을 눌리도록 이렇게 뜹니다. 다음 클릭을 하시면 어, 주민번호 입력하게 되어있죠. 주민번호 자 각자 해당 주민번호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서명을 하라는 걸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해당 내역을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부산에 거주하느냐 예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주소나 뭐 연락 받을 주소를 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 전화번호 다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음, 그렇게 하면 먼저 이렇게 한번 쭉 입력한 내용을 내용을 살펴보게 돼 있어요 어, 이름 그 다음에 어, 이름 먼저 제 이름 맞죠 주민번호 사전 접수에 해당되는 거고 어느 구역인지 그 다음에 선택한 평형 딱 뜨고요 거주지가 부산 선택했으니까 부산 뜨고 신청한 날짜 저는 오늘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클릭하시면 어, 요렇게 해당이 요런 내용으로 해당이 잘, 잘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내용이 딱 뜹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무슨이 청약 일단은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단 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당첨이 됐다. 이러면 여기는 조정지역입니다. 어, 계약금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혹시 만약에 다른 데라도 중도금 대출이 이미 한 건이라도 일어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조정지역에는 중도금 대출은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은 한 건. 여기 비조정지역 같으면 다른 조정지역에 한건 있더라도 각 은행별로 심의를 해서 두 건까지는 허가보증이 5억 한도 내에서는 각 직업은행별로 심의를 해서 뭐 되든지 안 되든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런 조정지역이라서 중도금 대출 이미 있다. 그러면 아예 현금 산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없는데 만약에 어 현재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 한도가 이제 약간 줄수 있겠죠 중도금이 일어나되 뭐 한도가 약간 줄어서 뭐 50% 까지라든지 1회분이나 6회분은 현금 잔합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급이되든지뭐또좀 그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대출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순위 청약을 하셔도 어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도 뭐 청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당첨이 되면 돈은 만들만 되겠습니까 <웃음> 오늘 이런게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늦은 밤이네요 벌써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